이루어져 있어요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생일 개가 이렇게 생겼는데, 이걸 반으로 나눴을 때, 이 부분을 염색진체라고 해요. 어. 그리고, 이 염색사 가운데 이색 염색 부분을 동원체라고 이렇게 응. 말하고, 네. 어, 그런 다음에, 이제 그상분 염색체가 있는데, 음, 이렇게, 이렇게 염색진체가 두 개가 있는데, 같은 유전 물질를 가지고, 이런 한상을 말하는데, 네. 그 이렇게, 이렇게 생긴 것도 돼요.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, 엄마한테 하나 받았고, 아빠한테 하나 받아서, 둘이 모양과, 한,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걸 음, 말하는 게충분히중요 그렇군요. 그거 한상마해가기로 상당히 중요하니까. 네. 그리고, 음. 그, 어, 그, DNA와 유전, 그 유전자를 구분해보자면, 네. DNA는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했는데, 그 중에서 이한 부분만, 여기 부분만 띄워내면 여기가 이제 DNA라고 할수 있는 거요 음. 이게 DNA니까, 네 여기 부분만 빼면 여기를 유전자라고. 아, 유전자. 근는 DNA 이 부분이요? 네. 유전자가 어, 가끔 있는 세리점두 분이세요? 네. 그 음. 그러니까 원이랑 슈랑 모양과 지금 형태가 똑같음으로 둘이 상동정체체라고할수 있고, 음. 그리고 이거 아까 말했듯이 이거 복장 그 무조건 같은 그 유전자가 와야 되니까, 니은은 A가, A가 와야 되고, 큰대문자 A가 와야 되고, 어... 지금은 이게 이제 ENI라고 할수 있잖아요. 그러면 네. 그 N 생체속보가 N이니까, N1이 은 되니까 이렇게 반 나눠서 가는 그 둘다 가질 수 있는 형태로. 네가 근데 당연히 나 일단 이거 다와 나를 비교하면 이렇게 생긴 것만 여기 한 쪽이 작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나가 낮다 이렇게 와서 여자가 애썼어요. 그래서 커, 기억을 성공했어요. <웃음> 네. 어, 그리그 다음에 미운과 니즈, 을 모두 두개로고 모양과 크림 하나는 엄마, 하나는 아빠로 들어가니까 그개로 가득 달려다니고, 그 가에서 성염수 체스는 성염수 체스가 한개인데그 중에 성염수 체는가두 개를 빼면 6개니까 6개고, 뒤에서 생수 섞으니까 이색포이 반이 되니까 얘는 다가될거 아니에요?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가까이 하나씩, 하나씩 여기 똑같은 걸서 하나씩 오는 거니까, 그 성염수 체는한 개만 따오니까 비에 들어 있는 성염체는한 개여서 여개가 야!